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컨설턴트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월, 스 금, 화목, 토. 혹시 여러분도 보시나요? 여기에 독특한 캐릭터가 한명 나와요. 남자 주인공인데 사회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 이 남자 주인공의 특징은 우선은 어울리지를 못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특히 대화를 잘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시작은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가 싶었거든요. 스스로 말을 하려고 해도 맞죠? 맞죠? 아침부터 내기 시는 거. 오해가 쌓이죠. 말의 시작이나 대화의 흐름에서 끼어들지 못하는 문제는 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상금은 됐습니다. 아뭐1등시라면서아 여기가 가져가세요. 물론 노력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우려고 한다거나 대인관계 서적을 참고 중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김에소로했고요면 되고 도 전부 로했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조언이나 행동도 보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알죠, 알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려면 크게 네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배우처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력. 둘째,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전하는 상상력. 셋째, 기승전결 등 흐름을 설명하는 논리력.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입니다. 정주호 씨는 판사니까 논리력은 빼고요. 나머지는 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뽑자면 공감 능력. 화용이라고 하는 화술 능력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을 스스로 시작하거나 심각한 경우에 상대방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이고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진실이라 이 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1996년에 니니오와 스노우라는 분이 화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사회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 인지적 능력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의 의도, 목적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정지효 씨가 정말로 인사를 해야겠다 라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갑다 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분명히 의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분은 인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해서 반갑다라는 감정이 빠져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정말로 반갑게 인사를 한 것으로 들릴까요? 먼저 반갑다라는 감정이 들게 되면 호흡이 격해지고 톤이 높아집니다. 목소리가 엄청 올라가는 것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이 될수 있겠죠. 둘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내 말을 번역하기. 당해도 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해도 싸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사람을 보면서 할 말은 아닌 거죠. 상대방이 겪었을 아픔, 놀람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당해도 싸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범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순화된 번역된 표현이겠죠 즉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할 때도 때로는 번역을 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 이런 성격의 분들은 번역을 해서 말하는 것을 돌려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반복하곤 하는데요. 번역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듣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계속 그 상처를 후벼파는 말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멋진 조언이라 하더라도 상대는 피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셋째, 대화의 의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절하기 들어온 사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워 보이시고 보기 좋습니다. 즉 이럴 때는 일도 많은데 여유로워 보이고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다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여유를 인정해주는 대화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넷째, 모두가 쓰는 언어 표현으로 공손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아,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색하면서 할 말은 아닌 거죠. 어 이미 상을 주기 전에 박수로 수고를 표현하기도 했고 우리 안주님께 박수 먼저 보내드리고요. 원래 관습적으로 주최측에서 상품을 받아가면 욕먹는 거거든요. 관습적인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정 아내가 1등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면 귓속말로 내 눈엔 네가 최고야. 너 때문에 살기 싫다고 정원 올린다는 거 간신히 막은 거 알지? 부하들하고 사교 활동도 좀 하고 이번에도 니 밑에 못 있겠다고 관두면 그때 판결 최고부터 너 혼자 다써 애초에 집들이의 의도가 상사가 자신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권유한 자리였고 또 사비를 들여가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결국 그 분위기라는 것이 누가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자랑을 왜한 것인지를 인지를 했더라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했어야 맞습니다. 이 화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눈 마주치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저 죄송하지만 집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눈 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눈 맞춤과 인사는 대화의 문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꼭 전달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분명히 마음은 전달되니까요. 오늘은 대화가 잘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저 사람 진짜 대화 너무 안 통해 라고 짜증을 내기 보다는 아 화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보는 태도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법 정리해 볼까요 먼저 말의 의도를 갖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커피 한잔 같이 할까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공손하고 효과적으로 말한다. 자기가 최고야. 네이버에 일어서라를 검색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